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홍길동씨 극초팀은 어때? 아죽을맛이지요 과장님 우리 팀 주장님 원래 그래요? 원래 그래? 응. 근데 극통씨는 연애 안해? 나 아는 후배 소개시켜줄까? 아, 아니요. 아 괜찮아요. 과장님 제가 지금 연애를 어떻게 해요. 아월급이를 25만원 받아서 약자분 대출 30만원. 15만원, 한달 씹비 40만원, 적금 40만원, 용돈 10만원, 공수금, 기타 생활비랑, 공조사이 20만원, 가스비, 전기요금 70만원에, 1 20만원, 그리고 제일 부담큰 치과, 월세 60만원! 이런데 연애를 어떻게 해요? 안 연애하세요! <웃음> 야, 이 분야! 분은... 아, 나걔 때문에 진짜 회사 다니기 싫어! 미쳐버릴 것 같아! 야야! 야. 좋은 일 앞두고 그만해. 남친이랑 잘 돼가? 결혼 언제 할 거야? 그렇잖아도 준비 중인데 집 때문에 고민 중이야. 같이 알아보러 다니는 중인데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 만만치가 않아. 에이 그냥 살면 되지. 그냥? 좀 살고 싶은데 사람 욕심이 워낙 집 찾기 너무 어려워. 얼분쟁이었을 텐데 그냥 같은 평소에 효율적인 공간하려고 했었을 텐데. 천 세상에 국내사들이랑 람 함께 친하게 죽기는 집은 더 아르겠고 집은 더무지하니까몇세권이면되고 근데 이런 집은 너무 비싸 진짜 이런 집 탔다가 결혼 못하게 될지도 몰라 세월 다가가고 노천으로길어 죽을지도 몰라 결혼하세요 <웃음>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브랜드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호우 정신호 한평 더 한칸 더 한걸음 더 청신호가 주거 고민을 털어드릴게요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제 청신호입니다